마사지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, 자, 저 한번 따라오세요. 여러분, 손을 여기 안에 넣고, 어깨, 여기, 솟아오른 곳 있잖아. 요 네. 여기를 꽉 잡아요, 이렇게. 피부 가죽을 쭉 올렸죠? 네. 잡았죠? 놓으시면 안 돼요. 꽉 잡고 당겨요. 당겼어요? 네. 자, 팔을, 팔을 움직이세요. 팔을 자, 옆으로, 옆으로 움직이세요. 옳지. 그렇죠. 계속 움직이세요. 네. 얘를 놓으시면 안 돼요. 이 왼쪽에 잡고 있는 근육, 이 가죽을, <웃음> 피부 가죽을 놓으시면 안 돼요. 아, 옷 위에다 해보세요옷 위에. 이렇게 이렇게. 옷 위에다 하면 잡히죠. 옷 위에다가 하시면 더잘 잡혀요. 잡으셨어요. 그러고 내려놓으세요. 그리고 어깨 움직여 보겠습니다. 네, 시원하시죠? 또 하나 셀프 마사지 가르쳐 드릴게요. 얼굴을 작게 하는 셀프 마사지인데 고개를 반대로 놓고 반대로 놓고 손은 손은 뒤로 놓고 뒤로 얼굴은 반대로 놓고 한 손을 목에 갖다 대고 당겨 내 앞으로 이렇게 당겨 그렇죠 반대로 놓고 자그러면이 얼굴이 굉장히 빠르죠 작아져 목이 길어지면 얼굴은 그냥 작아져요 자 이제 내려놓을게요 자 고개 움직여볼게. 요 네, 시원하죠? 시원해요. 네, 목도 많이 길어졌어요? <웃음> 어. 여러분이 많이 하지 않아도 마사지를 많이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짧게 해도 풀어져요.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요두 가지만 하셔도 목이 길어질 거예요. 얼굴도 작아지시고.